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월 8일 대만서버에서 제2의 나라가 먼저 오픈이 됐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먼저 했다는게 좀 실망스러운데 어 인게임을 보고 또 배로 실망감이 왔습니다 어 일단 중국어 번역이 제대로 안돼서 내용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6월 10일인 내일 오픈 전에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종류의 뽑기가 있고 각 클래스별 클래스 스킬로 어떤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뽑기의 종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서버 기준이에요 대만 서버 대만 서버 기준에서는 뽑기의 종류는 이마젠 뽑기, 장비 뽑기, 아바타 뽑기가 있습니다 맨 왼쪽은 이벤트로 픽업 뽑기고요자이 아바타 뽑기가 있어서 다들 어, 리니지류의 그 변신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아바타 뽑기는 말 그대로 코스튬입니다 코스튬 자체에는 능력치가 있진 않는데 수집 조소에서 능력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뽑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집에 들어오시면은 코스튬별로 전투력이 올라가요. 자, 이 코스튬 자체에는 능력치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집할 때 이렇게 지금 상병력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방어력 증가도 있고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수집 요소로서 꼭 필요한 아바타고요 장비 뽑기는 모든 속성별로 다 나오는 랜덤 뽑기고 100번 뽑기 했을 때 4성 장비가 100%로 주는 천장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100번 뽑기인 게 문제지만요 자 10회 뽑기 기준 1000 다이아인데 대만 서버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볼때1 0 0개 뽑기, 100뽑기를 할때약 30만원이 들어갑니다 천장까지 30만원이죠 이마젠 뽑기 역시 장비 뽑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장비랑 이마젠 아이템 중에 여기 보시면은, 뒤에 배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같은 4성짜리인데, 뒤에 배경이 다릅니다. 이게 좀 레어 등급이 좀더 높은 거겠죠? 이마젠 장비에서 더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능력치 보시면은, 더 높구요. 공격력이 다르죠? 확률 자체도 또더 낮게 돼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많이 낮죠? 그래서 아마 뽑기로 뽑을 때는, 이 뒤에 배경 있는 거, 요걸 뽑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아바타 뽑기에서는, 이 아바타만 나오는게 아니고 쭉 내려보면은 염색약까지 이게 같이 껴있습니다 거기다 염색약의 확률은 9 5고요 거의 뽑기할때 염색약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가 모자쪽에서 약간 스킬처럼 보이는 이런 구성이 있는데 어 요건 지금 제가 번역을 못해서 정확히 이게 스킬인지 소셜 모션 같은 건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오픈할 때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고요. 이게 스킬이면은 일단 코스튬 중에서는 모자 모자가 뭐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뽑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아까 수집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자 수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첫 번째 수집은 전 캐릭터 다 있어야 됩니다 등급별, 속성별, 뭐 무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무기, 방어구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기별로 달성도에 따라 이렇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총 6성까지 찍어야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기예요 모든 무기 모든 무기가 1성부터 6성까지 그리고 이마젠, 이마젠도 똑같아요 이마젠도 똑같이 1성부터 6성까지 성장할 때 이렇게 보상받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 배웠는데 이렇게 보상받게 되고요 이쪽은 패시브 스킬 이쪽은 이제 클래스 스킬인데 공룡 클래스 스킬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 캐릭터별 클래스 스킬인데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각 직업별로 다 있어요 여기가 디스트로이어, 여기가 소드맨이었나 아무튼 각 캐릭터별로 다 있거든요 내한 캐릭터말고 부캐릭으로 또 여러개 생성해서 키워야지 좀 전투력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튬도 보시면은 내 캐릭터, 제가 지금 엔지니어로 들어왔죠 엔지니어만 있는게 아니고 위치꺼도 있고 아 일단 캐릭터별로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수집 목록이 이쪽은 이제 보상을 받는 쪽이고 자, 이쪽은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는 이제 능력치가 직접 올라가는 영향을 주는 곳인데 일단 조건이 전부 다 육성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기준은 장비가 전부 다 육성을 찍어야 여기 전투력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뽑기로 아무리 뽑아봤자 여기 전투력에 수집은 되지 않습니다. 그 뽑아서 육성까지 키워야지 여기 전투력에 들어갈 수있고요이 부분 전부 다 똑같아요 육성을 다 찍어야지만 여기 등록이 돼요 이쪽은 이제 스킬 레벨 스킬 레벨 달성할 때마다 또 이제 전투력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은 각 클래스별 다볼수있고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캐릭터 눌려도 다 완료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스킬 레벨은 7렙이고 다른 것도 다 완료가 된 걸로 뜨는 거 봐서는 요거는 이제 부캐릭 상관없이 내가 지금 키우는 캐릭터가 달성 한 번만 달성하면은 이렇게 그냥 전투력이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이건 아바타 아바타 수집에 대한 전투력 이거는 약간 채팅에 나오는 이모티콘들 이런 것도 전투력이 올라가는 수집 요소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극혐이죠. 이게 왜저 여기까지 전투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어. 이 보시면은 공격력 올라가는 마크 보이고 방어력 아 이건 속성별이네요 속성별 속성별 공격력 방어력이 붙어있네 이거는 여기까지 전투력을 챙겨야 되는 아 이건 조금 극혐입니다 보이지시요 소셜모션 모션들까지 생명적 올라가는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수집이 엄청 많다는 걸 알면 되실 것 같고요 보면은 몬스터 도감도 있어요 지금 한 완료가 됐죠 지금 그것 때문에 자동사냥도 필수입니다 별 개수가 있는 거 봐서는 계속 사냥을 통해 레벨업 시켜서 이것도 별 5성까지 찍어야 되네 와... 이걸 언제 다 채운지? 아마 시간 지나면 이것도 패키지로 팔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재료 같네요 채집물들 채집물 체진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집 요소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 사냥 플레이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리니지 쪽 그런 쪽 게임이랑 똑같은 그런 수집 구성들이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아인이죠 아인 30분에 최대 700%까지 획득하는 이 아이템 드랍률을 올려주는 유료 아이템이 있습니다 개수는 개당 50 다이아가 들어가고요 일단 인게임에서 뭔가 다이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뭐 시즌 패스 같은 그런 패키지를 구매해야지만 다이아를 얻을 수 있지 뭐 1일 업적이나 뭐이런걸 뭐 통해서 다이아를 얻는 루트가 전혀 없는 게임이라서 요거 무조건 가금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도 30분당 한개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픈하고 대체 어떤 능력치인지 700%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자동사냥 돌리는데 아 경험치 엄청 안오릅니다 잡을때마다 3 0 오르죠 아이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날거라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캐릭터별 스킬인데요 우선 스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캐릭터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세가지 공격 스킬이 있습니다 여 위에 있는 여기 세 가지 이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고 이렇게 각 캐릭터별 이렇게 메뉴에 세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것들은 골드를 통해서 골드를 통해서 레벨업하는 게 가능해요. 골드를 통해서 스킬 레벨에는 캐릭터의 랩제가 걸려 있어서 이 캐릭터 벨이 올라야지만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초기 스킬 레벨 설정은 만렙 구성이 1 0 0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엄청 가거든요. 만렙 기준은 현재 100렙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캐릭터 만렙도 일단 만렙 찍기 위해서는 캐릭터 레벨이 100렙 이상은 돼야지 100... 만렙을 찍을 수 있고요. 자이세 가지 스킬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속성에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불속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태도를 보이죠. 자, 이렇게 무기를 바꾸게 되면 은 속성이 바뀝니다. 지금 풀 속성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색깔 누르면은 물속성으로또 바뀌게 됩니다. 여기 색깔도 바뀌죠. 배경 색깔. 대충 기본으로 주는 스킬들은 위에 있는 무기의 속성에 따라 같이 속성이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이쪽은 회피 키고요. 이렇게 회피하는 키. 쿨타임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점프 키. 근데 이 점프 키는 아직까지 활용도를 못 찾았어요. 뭐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활용도는 못 찾았고 회피 키 같은 경우는 범위 공격이나 몬스터가 내 주위에 둘러 싸였을때 회피로 도망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이세 가지가 이제 각 클래스별 특성이 나타나는 클래스 스킬이고요. 근데 이 클래스 스킬 중에서도 공통으로 같이 쓰는 스킬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클래스 스킬 창인데 보시면은 이게 엄청 많죠? 장착할 수 있는 건세 칸인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다섯 개 여기 다섯 개가 각 클래스별 스킬이고 밑에부터는 여기 미사일 쏘는 거 요거부터는 여기 밑에까지는 전 클래스가 같이 쓰는 공룡 스킬입니다 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냥용에서 공룡 스킬을 쓸것 같고 이제 파티 사냥할 때 이제 각 클래스별 스킬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클래스 스킬의 획득처가 지금 패키지로 끼워 파는 걸 봤거든요 아직까지 인게임에서 획득하는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 이것도 아마 정식 오픈하고 구석구석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거 얻는 것들 전부 다 일단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스킬 뽑기는 없어요 패키지에 끼어 팔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클래스별로 각각 클래스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스킬을 보시고 나는 어떤 캐릭터를 해야겠다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엔지니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첫 번째 스킬 이 태엽 감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스킬이냐면 은 기본 공격력 증가에 쿨타임을 감소하는 스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중국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오픈할 때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대충 이런 뉘앙스의 스킬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스킬은 힐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생명력의 20% 5초 동안 방어력이 5% 올라가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게 범위처럼 보이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은 1인이라 적혀있어서 아무래도 자기 자신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지금 힐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이렇게 힐 스킬이 있구요. 세 번째 스킬은 침묵 스킬 자 상태이상 스킬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적을 침묵 걸고 어둠 속성, 어둠 속성의 공격도 같이 하는 공격 스킬이구요. 네 번째 스킬은 자물속성에 이것도 이제 힐 스킬인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은 죽은 자를 부활하는 스킬입니다 부활 스킬 부활을 해주면서 힐을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어, 설명에는 보호막도 생성된다고 돼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오픈할 때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킬 이거는 이제 장판힐 장판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트힐로 보이시죠? 지속 회복으로 장판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힐 스킬 두개 부활 스킬 1개, 그 다음에 소포트 스킬 1개, 공격 스킬은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힐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자, 다음은 소드맨입니다. 소드맨 클래스 스킬은 지금 이렇게 위에 5가지죠. 5가지인데, 마지막에 있는 이 스킬. 자, 여기 지금 직선 범위 보이시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적을 다 다운 시키고, 어둠 속성에 330%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요거 빼고는 위에 있는 요네 가지들 싹다 버프예요. 버프 스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드맨이. 자, 이첫 번째 스킬. 이첫 번째 스킬은 자신의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키고 3.5%만큼 즉시 회복합니다. 이 본인 힐하는 스킬이에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디버프를 거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어제 그 능력치 좀 읽어 주시는 분이 이 버프 효과가 아마 상대방... 받는 데미지 뭐 20% 증가? 아니면 내가 받는 데미지 20% 감소였나? 아무튼, 그런 능력치거든요? 이렇게 위에, 상대방 위에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게 뜨는 거 봐서는 디버프 형태의 스킬인 것 같아요. 대충 받는 데미지를 20% 감소시키거나 뭐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하고 똑바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세 번째는 자신의 뭐 공격력, 공격 속도,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본인 강화 형태의 버프 스킬입니다. 네번째 요것도 같은 버프구요. 속성이 빛속성인데 아, 요것도 아마 공속증가였나? 공속증가 아마 빛속성 공격력 98% 증가라고 적혀있는것 같네요. 10초동안 공격속도 10% 증가 뭐 대충 이렇게 읽혀지네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몇글자만 알아서 대충 의미해석을 그렇게 한겁니다. 실제로 아닐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드맨은 본인 강화형태의 버프스킬 디버프스킬 한개 공격스킬 한개 힐 스킬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근거리 딜러 중에서는 좀 완벽하게 딜 구성되어 있고요 요것도 똑같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공룡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쏟으면은 좀 딜러로 완전 폭딜로 쓸 거면은 이 공룡 스킬 중에서 상태 이상이 있는 요 스킬. 기절 걸거든요. 요 스킬이나 범위 공격. 이런 범위 공격들 한개 골라가지고 딜 구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입니다. 어 위치는 클래스 스킬 보다 지금 기본 스킬부터 먼저 좀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위치가 원거리일 줄 알았는데 약간 중거리입니다 가까이서 공격하는 캐릭터고요 자 이렇게 기본 평타도 로그나 엔지니어보다는 좀 가까이서 때리거든요 지금 타겟 잡혀있죠 평타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때립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걸어가는거 대신 평타가 범위공격이네요 자 이렇게 완전 원거리 캐릭터가 아니라는거 스킬도 여기 원거리 공격 한개 나머지는 근거리거든요 어떤 근거리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하실 분들은 원거리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 자, 유일하게 완전 클래스 스킬이 공격으로 맞춰진 캐릭터가 위치거든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맨첫 번째 거이건좀 완벽하게 근거리 공격인데 요거는 조금 상태 이상도 없어 보이고 거리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요 스킬은 나중에 후반 가면 잘안쓸것 같은 스킬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공격 스킬. 자, 두 번째, 이거 물속성. 이거 보이시나요? 일단 상태 이상 공격입니다. 스턴이 걸리고요. 범위 형태의 도트 딜. 범위 형태의 도트 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떼쟁할 때 엄청나게 효율을 볼것 같고요. 자, 요거는 상태 이상이 없는데, 요거는 딜리 자체가 높은 것 같아요. 어둠 속성 공격력 336%에, 아무래도 6초간 추가 딜또 12%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약간 요거는 상태이상은 없지만 폭딜이 가능하다는 점자그 다음 스킬은 텔레포트 뭐 추가적인 능력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거리 같거든요 거리를 나타내는것 같고 텔레포트가 스킬로 있습니다 쿨타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탈출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위치의 마지막 스킬 요거는 조금 괜찮아요 상태이상을 걷는 스킬인데 자 상태이상 걸면서 공격도 하고 자신은 또 힐도 합니다. 보시면은 뭐 대상 HP에 뭐 1% 회복한다. 뭐 이렇게 적혀가 있네요. 최대, 최대 HP네. 최대 HP. 그래서 결론은 위치는 거의 공격 위주의 스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완전 폭딜, 폭딜 전용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로그입니다. 로그도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클래스 스킬이 있고요 자, 첫번째 불속성. 요거는 본인의 공격력을 증가하는 버프 스킬이구요. 두 번째는 공격 스킬. 요는 그냥 상태 이상 없고 그냥 어둠 속성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세 번째, 요것도 자신한테만 거는 버프 스킬인데, 그 소드맨 스킬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력 증가, 뭐 공속 증가, 이속 증가,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버프 스킬입니다. 네 번째 스킬, 요게 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상태 이상 저항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상태 이상 저항 같은 거. 방어력이랑 상태 이상 저항 같은 아무튼 방어 쪽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속성인데 요거는 상태 이상 스턴이 걸리고요. 모션이 보면은 조금 발동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덫처럼 미리 깔아두고 다른 스킬로 공격하는 게 괜찮아 보여요. 로그는 두 가지 공격 스킬, 그 다음에 세 가지 버프 형태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드맨의 원거리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인 디스토로리어쭉 봤는데 스킬이 거의 탱커에만 집중되어 있는 스킬들이 많습니다. 약간 공격보다는 탱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첫번째 스킬. 물속성 스킬이고. 여기 보호막이 생기죠? 보호막 생기고, 뭐 최대 HP에 따른 보호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속성. 이게 물속성 무리속성 스킬이잖아요? 물속성에 대한 뭐, 115% 방어력이 증가하는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피통과 보호막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불속성 스킬. 요게 이제 도발, 도발과 불속성 공격력을 같이 하는 스킬이고요. 세 번째는 끌고 옵니다. 이 범인에 있는 대상을 자기한테 끌고 오는 스킬이고요. 끌고 오면서 이제 불속성, 불속성 공격력도 들어가고. 자, 요거는 이제 암흑 속성, 암흑 속성인데 요건 이제 상태 이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약간 랜덤 형식으로 지금 번개가 떨어지죠. 이게 무조건 맞는다고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운빨 스킬이라고 볼수 있어요. 확률에, 확률에 따라서 스턴이 걸립니다. 마지막 스킬은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결론은 보호막 생성 스킬이 두 가지가 있고, 고발 스킬 한 개, 그 자신한테 끌고 오는 스킬 한 개, 그 공격 스킬을 한 개, 이런 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생각별로 딜을 넣는 쪽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뒤에 있는 공룡 스킬로 공격할 때랑 이제 탱킹할 때랑 맞춰서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